그리핀이긴 하지만 그래도 G2가 좀 G2 1위 그리핀 2위 정도 하지 않을까 지레 짐작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띠조 띠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예상하고 있듯이 퍼플럭스픽스가 1위를 할것 같고 아, 네. 2위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도 유럽 팀 스플라이스 팀 2위라고 좀또 짐작하고 있습니다. 자, 아, 시조 시조는 응. 시조는 응. 한국인 이면 SKT 응. <웃음> SKT 응. 이리고, 이민는많이고민되는데많이고민되는데 어? 그래도 응. 강호, r n g 아좀울라지않을 생각합니다 아, 그 마지막으로 시조 시조 시조 시조 시조 시조 시조 시조 시로어조운조같조 시조 시조 일위는 일위는 그 틸, 그래도, TL? TL? 그래도 미, 이번엔 미국 팀이 좀올라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는 담원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